자, 배운 거쭉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책에 전부 다 이게 답써 있는 거 확인하셨죠? 네. 자 예. 이 부분만 또 따로 띄워가지고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네. 자, 1번 보세요.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전부 틀렸죠? 3분의 2 이상 동의요 제일 처음 할땐 3분의 2. 동의를 전부해서 소관청에게 신청한다. X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써어요신청한 소유자. 신청한 소유자는 3분의 2. 났죠 3분의 2. 동의서를 전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X죠. X죠. 시도사 승인 신청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어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고 그걸 받아서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신청은 다시 축첩 변경 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에게 하는 거고요. 신청, 신청, 신청이고 이걸 받아서 소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신청. 승인신청두개 구분하셔야 돼요. 신청, 승인신청 축첩변경, 신청, 축첩변경, 승인신청 여기서는 동의서, 여기서는 동의서 플러스 의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하세요. 신청, 승인신청 여기서는 3분의 2는 맞게 드렸고 뒷부분은 틀리겠습니다. X죠. 자, 다음 3번 축첩변경을 신청하는 지적소관청은? 자, 이것부터 틀렸네, 신청. 자,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표지를 설치한다. OX, X죠. 자, 여기 왜 틀렸어요? 소관청, 소관청은 뭘 바꿔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나 점유자가 표지를 설치합니다. 30일 이내죠. 그죠? 미러 설치에 땡겨 설치. 미뤄 설치에. 며칠? 30일, 30일. 4번 축척변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로 3월 이내에 내요? 6개월, 6, 6, 1, 1, 6, 6, 1, 1이었어요 6개월 이내에 돈을 내는 거죠 자,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네. 다음 5번 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 맞아요? 소관청이 통제예요? 네. 소관청이 통제했지 통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지급한다, 맞아요? 맞아요 자, 6개월, 6개월 자, 6번. 자, 수령통지는 청산금에 이의가 있어. 그러면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소관청에 이의신청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소관청 입장 곤란하면 어디로 보내? 또 위원으로 보내죠. 위원에서 또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1개월이죠. 자, 맞고요. 자, 3번.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수령통지 맞아요?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하는 거고 공고 일로부터 20일 이내 개별적으로 알려주죠? 돈 내라, 돈 받아가라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섯명설명 맞아요? 자, 위원회 3분의 2가 소유자예요? 자, 2분의 1이 소유자, 2분의 1, 여기 틀렸습니다 자, 축적변경위원회는 처음에 계획에 관한 상 심의결하죠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돈 문제 결정할 때 하는 거죠 승인은 누가 해요? 승인은 시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죠. 위원회는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또 청산금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을 시의결하죠. 그래서 요거 승인 때문에 틀렸죠? 승인은 시 도지사. 시 도지사 승인상 세개 있죠. 반, 지, 주요세 가지는 시도사 승인한다. 요거 x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승인상이 없어요. 다음 자 41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죠. 주차전용건축물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관리자가 자 대신해서 한다. 완전 틀린 얘기죠. 자 대신하는 게 대위신청. 대위신청. 자 누가 게을러요. 공주국채. 공이 뭐 공.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위한다. 주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관리인. 없으면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대위한다 그랬죠. 국. 국가 지자체 장이 대비한 날이 있죠. 채는 채권자. 공주국채 이런 건 없었어요. 이거 지어한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공동주택부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관리인 나오고 없으면 대표자 나오고 또 시행자 얘네가 대신하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죠. 자, 3번 농어촌 정비사업. 각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 토지동이 있으면 이거는 시행자가 해줘야 됩니다. 소유자는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요청해야 요청 이거 맞는 말이 시행자가 대신합니다. 4번, 예, 정비사업 착수, 변경, 완료,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맞죠? 15일 이내 소관청이 합니다. 시도사가 아니라 소관청이 신고하죠? 신고, 착수, 변경, 신고가 됐으면 소유자가 직접 못하죠? 직접 못하니까 시행자한테 좀 해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자, 6번 보세요. 자, 소관청이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변동이에요. 그럼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래야 돼요. 토지 이동은 토지 표시가 변했을 때 토지 이동이고 지금 소유자 변동이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게 틀렸죠? X입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등기, 등기, X죠? 네, 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야 돼요. X입니다. 자 8번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가 안 맞는다. 그러면 당장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거꾸로 등기소에 알려줘야죠. 등기부 표지로 틀렸다. 그래서 불부합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저거 없다. OX. OX. O 할수 없다. O잖아요. 다음 소관청 필요하다고 라 하면 등기부를 공짜로 떼볼수 있죠. 공짜로 떼보고저 소유자가 맞는지 조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자가 안 맞아. 등기 떼봤더니오 양쪽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그걸로 넘어가야 돼요. 소관청이 공짜로 등기 떼어보는 거 이거 할수 있죠. 자, 다음 44페이지 보시면 촉탁 문제 나옵니다. 자, 토지 표시 등기가 필요하대요. 그럼 지체 없이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뭐 제외하고? 신규 등록 제외하고 자, 신규 등록 빼고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촉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 촉탁이 뭐냐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소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관공서가 등기소에 등기하셔. 자, 뭐에 대해서 소관청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에 대해서. 표시에 대해서 자, 변경 정리했으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소관청에 등기를 대신 신청해 주는 걸 촉탁이라고 얘기하죠. 자, 왜 틀렸어요? 소유자. 자, 소유자에 대해서는 촉탁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X입니다. 3번 소관청이 신규 등록한 투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 맞죠?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등기 촉탁해요? 아니죠. 자, 신규 등록은 촉탁사회에서 제외된다. X입니다. 다음 소관청은 지적공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돼서 복구 등록을 했어요. 복구 하고 나서도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 그걸로 갑니다. 그 통지사유 9개 중에 복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등기가 필요하대요. 자,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등기 촉탁을 했어요. 자, 등기 촉탁하고 나서 소유자가 알아볼래요 모르니까 통지해줍니다. 통지사유 9개 중에 맨 마지막 통지사유가 촉탁한대요. 자,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소에 쓰니까 소유자는 알 수가 없으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맞는 말이죠. 자, 여번 등기 완료 통지서에 의해서 지적금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소유자가 바뀌었어. 소유가 바뀌었으면 자기들이 알아볼라. 알아. 그럼 통지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통지사에서 제외됩니다. X. 자, 7번. 자,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통지는 등록한 날로부터 7일. 7일. 7일이죠.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자, 언제부터 15일? 등기 접수한 날그러면안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 자 등기서에 보냈는데 끝났다고 돌아온 날. 자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네 소유자한테 또 통지해준죠. 이거 X입니다. 1 5일은 맞는데 그냥 접수한 날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다음 9번 소관청이 일정한 지적 정리를 했을 때그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뭐 직권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대신 신청해줬다거나 이럴 때죠.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수 없대. 그럼 또는 이험이세요 또는 이죠 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한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다음 지적 측량 부분에 가시면 연속 지적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하고 상관이 없는 도면이에요. 전산으로 짜지 하는 거라서 여기에 관련된 측량은 지적 측량이 아닙니다. 측량과 상관없는 도면이죠. 요거는 X입니다. 자, 확정 측량도 지적 측량이에요? 도시개발할 때, 제조사 측량도 지적시장에 포함되요? 네.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대신에 의뢰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이거는. 자, 경계, 복원 측량 현황을, 자, 등록된 경계화 대비해서 표시할 때 실시한다. OX. X죠. 이거는 현황 측량이라고 해야지. 경계점을 복원할 때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여기서는 현황을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현황 측량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렇듯하죠 일부러 이렇게 싹 써는 거예요 경계 대비 그러면 먼저, 어, 경계 보건이면 속는 거예요 현황측량자 4번 지적 공부 정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현경이 맞죠? 현경이 경위. 현경이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OX 5죠 위성기준점, 공공기준점 이런 건 없어요 네, 기준점 3개밖에 없죠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그 때만 기초측량이 됩니다 이 경우는 지적측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X죠 다음 자 48페이지에 있는거 자 측량 절차입니다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간 일자 수술을 적은 계획서를 3일 이내 제출 다음날 다음날 제출이에요 x죠 기준점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 합의해서 따로 정한 경우도 아니고 그러면, 원칙대로 가란 말이에요. 원칙은 측량 5일이고, 검사 4일이고, 이거 맞는 말이죠. 합의했으면, 뭐, 4분의 3, 4분의 1로갈 건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칙대로 가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X, O. 자, 3번 보세요. 합의를 했대. 합의했어요. 그러면, 4분의 3, 측량.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그랬죠? 이거 맞는 말이죠. 4분의 3, 4분의 1. 자,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를 할 때, 15점 이하이면 5일이요? 4일 15점 이하면 4일 가산하고요. 15점을 넘으면 자 4일에다가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추가로 가산하지요. X입니다. 4일 4일. 자, 5번. 기준점 성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보조점이래. 보조점. 보조점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소관청한테 가는 거죠. 삼각점이면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에요. 근데 보조점이나 도군점은 소관청에 바로 가면 됩니다. 자, 다음. 52페이지의 마지막이죠.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측량에 대해서 접부심사 청구상. 자, 지방, 지방, 지방. 적부심사, 맞아요. 근데, 기술자 양성징계, 요건 중앙이죠, 중앙. 자, 중앙에서 하는 거, 정책개발, 또, 기술개발, 또, 양성징계, 자, 마지막 재심사까지 다섯 개 있었죠. 저 지방은 그냥 심사 하나예요. 요거 X입니다, X. 자, 제조사, 기본계, 자, 요런 것들은 중앙지역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요거는 중앙지역 지적위원회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자 위원회 임기 2년이 다 맞아요? 맞죠? 포함은 어디서 났죠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임기 얘기할 때는 얘네들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죠. 뭐 맞는 말이죠. 4번 의견을 듣거나 현조사한 위원은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정상 업무니까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심사, 재심사에 대해서 관련이 있대. 관련 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다. ox. 오죠. 요건 x죠. 참석할 수 있고요. 오입니다. 자,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을 7일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통지하죠. x. 자, 7번. 적부 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 지적 위원회 일시 의결에 불복한대요. 그럼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60일 90일. 90일. 90일 이내 위원회를 거쳐 장관에게 아니죠. 장관을 거쳐 위원에게. 자두 군데 들렸어요. 예. 재심사 청구는 장관을 거쳐 위원입니다. 자시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맞아요? 7. 4, 363 지체 없이 7. 7일, 7일, 7일이에요. 그랬죠? 이거 맞는 말이죠. 자그건 지방지적위원회 심사 의견을 했으면 자, 위원장과 참석한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도 도장을 찍어 줘야 돼요. 참석했으면 다 도장 찍어서 의결서가 났어. 의결서를 7일 이내 에 보내요. 자, 지체 없이 보낸다. 이거 오래 걸렸으니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보내죠. 7일이 틀렸어요. 자, 심사청구를 받은 시의조사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 회부한다 자, OX. 죠. 위원회 넘길 때3 0일 조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해서 우리 지적법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잘 쉬시고 그 다음 주 등기법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